나가 방어사 몸력 에에에에 어떻게 어떻게 야 어느 날 집에 산타 할아버지가 데려다 만 요정이 와가지고 괴물이 쳐들어왔다 소식을 알려줘서 이네 명의 용사가 저숲 한가운데에 있는? 괴물에게 가는 내용을 담은 잇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몬스트로스라는 우 제목의 게임입니다 이거 되게 플레이 방식이 특이하다고 하는데 가볍게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자 8개의 행동 버튼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몬스터들을 죽이면 된대요 이 굉장히 사납게 생긴 괴물을 죽이면 돼 되... 예? Yeah? 아니, 그림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인상이! 왜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어? 방어. 트럼펫? 메테오 공격인가? 기누방울 주먹. 커피? 폭탄? 시계? 알수 없는 문자들이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폭탄. 어. 오. 에? 뭐 하는 거야, 미친 로봇아? 그럼 죽방. 어, 뭐야, 귀여워. <웃음> 하지만 아무 데미지도 입히지 못했어요. 그럼, 메테요 오, 이제 좀 제대로 된게 나오는 것 같아. 오오오오 오오! 떨어지는 중인데? 거기에서, 이제, 응원을 해줘. 오, 뜨거워졌어, 뜨거워졌어. 아이고, 화상 입었어요. 오, 마법 지팡이가 강화됐어. 이제 메테오가 강력하게 떨어 방패 공격을 막아. 어, 어, 때린다. 에, 어, 으으, 어, 뭐야? 깜짝이야. 터지는 줄 알았네. 얘가 비눗방울. 으아악! 에? 죽었어? 어, 공격도 하는구나, 하기는. 아, 아까 설치했던 폭탄이 이거 없애는 용도인가? 아, 그러니까 이게 8개의 버튼을 정해진 순서대로 눌러야 제대로 된 엔딩을 볼수 있는 건가 봐. 커피. 커피로 강화된 상태에서 때려야 되는 것 같은데? 자명 좀? 게임 오버래. 어머. 어, 징수. 헐. 헉, 괴물이 많네 으, 이야. 어떤 순서대로 눌러야 될까? 보니까 버프를 빨리 이걸로 고카페인을 섭취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아. 일단 방울로 염산을 먼저 끼얹고 트럼펫을 해서 태양빛을 쬐는 게 맞나? 일단 카페인. 하는대로 해보자. 카페인? 섭취를 한 상태에요? 비눗방울 뭐야? 왜 비눗방울이 비어있지? 내가 아까 뭐했지? 아~~~ 트럼펫으로 먼저 이걸 강화시킨 다음에 이것들을 써야되네 다시 자 카페인 마시고 이 트럼펫으로 버프를 걸어줘요 일단 태양빛을 한번 쐬주고 뜨거워 뜨거워 이거 강화되잖아 그렇지 자 조금씩 강해지고 있죠 그럼 메테오를 먼저... 써볼까? 자 여기서 메테오... 소환... 강해진 상태니까 아마 메테오가 그대로 떨어지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 어 터졌다 음. 자 이제 폭탄을 오, 오, 오, 오, 오, 엄청 강해졌어, 엄청 강해졌어 지금. 일단 폭탄 빠르게. 자, 삿. 오, 그렇지. 붙였어요 아래. 아, 오. 에? 아니 메테오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일단 공기 방울을 소환하고 자명 좀 해보자. 뭐든지 해봐야지 아는 법. 터트리고. 이제 찔러 야아 화가났어 아뜨아 뜯은 상태에서 어머어머머머머머머머머 어머 어머어머머머 미쳤나봐 어 무서워 자 죽을거라고? 난 방어막이 있어 아, 방어막이 막아주진 못하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어. 카페인부터 시계 들이킨다. 자, 그리고 바로 버프 들어가고요. 강화된 상태의 비눗방울. 왜 이렇게 불쌍하게 공격해.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 자, 일단은 이걸 막아주고. 됐어 공격을 해자막 물어 뜯어 오케이 됐어 어폭 복주한다 자어 이게 물어 뜯으면 무조건 이렇게 변하나? 아 이때 방어를 해야하는 건가? 자 다시 해봅시다 아, 이게 강화가 한번 쓰면은, 그, 초멸되네. 이, 이 메테오를 안 쓰는 게 정답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막기. 막아. 방어사, 아앗! 안녕히 계세요, 완벽. 여러분! 에, 에, 에, 에, 에, 어떡해, 어떡해. <웃음> 자, 일단, 일단 공격해봐. 하하하. <웃음> 아, 저게 날아가면 안될것 같은데? 지금 왜 날아가지? 복주하고, 여기서, 해! 오, 막았죠. 하지만, 도졌죠. 안 <웃음> 돼! 아, 이 지금 완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 방향을. 일단, 커피는 무조건 먼저 마셔야 돼, 이거. 자, 메테오 하고, 그 다음에, 버프 하고, 버프가 몇턴 지속되는지도 봐야 돼. 시오. 쉬용... 각성했죠. 그 상대에서대리어 버프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죠? 자 토했고 보탄 설치. 찻 돌아가고. 저 아직까지 괜찮? 안 괜찮? 안 괜찮? 조졌음 일단 방울. 이거 물어 뜯어. 야! 자, 얘가 화나잖아. 그럼 얘를 먹잖아요. 그냥 얘를 보내. 얘 죽이고. 이거 써. 자, 터트리면 염산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숙. 넣는다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었네. 아, 메테오가 액체랑 만나야 되나? 염산이 아니라 기름인 것 같다고? 아, 살짝 남아있는 불씨를 안에 넣어서. 그런 건가? 이 다음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고 배리어를 쓰자고. 모르겠다. 그래, 한번 해보자. 배리어. 자 이제 토하죠. 이때 필수로 이거를 써야 돼서 잠깐 배리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공격을 해볼까? 얘네 부화한 다음에 우리를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 야 지금 보니까 벌레는 얘를 공격하잖아. 아, 일단 때려. 아 몰라 뒤져. 희생은 어쩔 수 없어. 찢어 찢어. 자, 폭주하죠? 일단, 얘는 막잖아! 그지? 어, 막았어 자, 알이 깨지면서 개구리 용사는 어쩔 수 없이 죽어요 자, 이제 방울 자, 이걸 깨뜨리고 자, 스며들었어? 자, 이제 메테오! 가자! 오 오오오.. 떨어진다 이제 폭탄을 무의미하게 써주면 자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작은 불씨가 돼요 토...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오오왜 뭐야? 허어어어... 개구리는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야? 얘네 <웃음> 하나도 안 슬퍼하는데? 아니 이게 맞아? 맘마매야 다시 한번 해보자. 일단 버프부터 해볼까? 스킵. 어, 이거 꼭 누르고 있으면 빠른 스킵이 돼요. <웃음> 빨라지는 거 개웃기네. <웃음> 자 폭탄. 촛. 좋아 좋아. 그 다음에 베리어. 공격. 좋아. 이제 방울. 그 다음에 메테오. 사명종. 숫. <목소리> 와, <목소리> <목소리> 완벽해. 점수. <목소리> 하. 하. 다음 스테이지가 있나? 아, 끝이었구만. 아, 이거 시리즈 많이 내줘요. 너무 재밌네. 몬스트루워스 라는 게임이었습니다